우리 골프증 잘 쳐봅시다.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네 번째 시간으로 각종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절대 샷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적중률을 높인다. 티샷을 할때 드라이버나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때로는 아이언 페어웨이나 아니면 풀이 짧은 러프에 공을 보내기 위해서 즉 공을 살리기 위해서 공을 치는 방법 그리고 공을 살렸을 때 그린 중앙으로 쳤을 때 중앙으로 가진 않더라도 그린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린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샷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흉골스윙 입니다 옥 선생은 정말 이름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 이름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들으면 아그 스윙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라고 말씀드릴 순 있습니다. 흉골이라는 건이 앞쪽에 있는 가슴뼈 딱딱한 부분을 흉골이라고 합니다. 이 흉골을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타겟 쪽으로 돌리면 공이 그쪽으로 날아간다는 시스템만 만들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적중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스윙이 컨벤셔널 스윙이어도 됩니다 옥스윙이어도 됩니다 사이드 블로우여도 됩니다 절대 스윙이어도 됩니다 태풍 스윙이어도 됩니다 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을 해서 여러분들은 공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피니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흉골 스윙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타겟 지향성에 있습니다. 어떠한 백스윙의 형태건 어떠한 여러분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옆으로 들건 위로 들건 그러한 스윙의 형태건 흉골만 타겟 쪽으로 돌려주게 되면 처음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느낌이 동기화가 되면 공은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백 스윙을 하고 가슴고 가슴고 가슴고 고 가슴고 가슴고 가슴을 그쪽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세게 쳐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할 때에는 백스윙을 들고 이 흉골이 바로 그 타겟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흉골이 정말 여러분들의 정면을 보면 이 스윙은 하다만 스윙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피니쉬가 딱 돌아가게 돼서, 저는 지금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흉골은 실제로 타겟의 10시에서 11시 방향을 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똑바로 치는 방식입니다. 또 봅니다. 백스윙을 하고, 그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아 내가 약간 흉골이 왼쪽을 더 많이 봤구나. 또 백스윙을 들고 흉골이 봤을 때아 이번엔 내가 똑바로 출발을 시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한테 그런 질문 합니다. 또 스윙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옥 선생이 그런 얘기 했으니까 헤드업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요. 공을 치고 돌기 때문에 헤드업은 아닙니다. 왜 가슴을 돌려요 골반을 돌리면 되지 다 어떤 선생님에도 우리한테 골반을 돌리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착오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골반을 스타트하면 상체가 비율에 맞게 돌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돌면 상체도 똑같이 비율에 맞게끔 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가 답입니다. 하지만 상체를 돌리게 되면 골반은 늘 함께 돌아간다는 늘 그렇다. 이 말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골반에는 팔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상반신에 팔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반신이 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 옛날에 동물원에서 이렇게 돌리면 딱딱딱딱 소리 났던 것처럼 우리 팔은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골반이 도는 타이밍에 맞춰서 상체가 맞춰서 따라온다고는 늘 그렇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탑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컨벤셔널 스윙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스윙이어도 좋습니다. 사이드 블로우가 끝났다면 이제는 올라와서 백스윙을 틀고 흉골 스윙을 해야 합니다. 흉골 스윙은 전 인류가 해야 하는 스윙입니다. 와우. 선수들도 스윙의 형태는 다르지만 마지막에 도착해 있는 점은 흉골입니다. 흉골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손과 몸이 따로 다니게 되면 흉골은 도는데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 좌우로 날아다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살리기 위한 샷을 해라. 세게 치려고 흉골을 빨리 돌리지 마라 처음엔. 그냥 클럽을 돌고 아 페이스가 어디쯤 있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계속 내가 공을 앞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이 약간 왼쪽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흉골을 돌리다 보니까 스윙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나는 흉골은 돌리지만 아래에서 위로 치면서 아래에서 위로 치면서 흉골을 돌려야 되겠다. 흉골 스윙은 최고의 장타를 만들어 주는 스윙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효타를 만들 수 있는, 유효구원의 공을 보낼 수 있는 스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흉골 스윙을 잘하게 되면, 흉골을 빨리 돌리게 되면 그 흉골 속도에 따라서 공도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골반을 빨리 돌리면 되죠. 골반을 빨리 돌리면 흉골이 빨리 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선수들은 거의 그래요. 잘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은 상체 흉골 회전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과 상체가 동기화가 되는, 인 싱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체를 이용한, 좀더 상체와 하체의 뒤틀림이 커지는 X 팩터를 이용하는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우리 골프 좀잘 칩시다 이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흉골 스윙은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 재밌는 건이 흉골 스윙이 어프로치 퍼팅에까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무섭죠 그 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될 텐데 그냥 백스윙 들어 흉골 돌려 이 타이밍을 만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페어웨이를 지킬 수가 있고 그린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들어, 돌려. 돌려 앞에는 흉골, 돌려. 팔도 함께 데리고 다니십시오. 여러분들은 페어웨이 적중률, 그린 적중률을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스윙은 어떤 스윙이어도 됩니다. 이 연습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클래스의 이병옥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